아, 까비. 아, 참나. 셀럽 인터뷰?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부르지 않 거예요? 도대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한국에서 적응을 하고 성공을 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에 적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만의 한국 학습법은 무엇인지 파악을 한다면 바이럴은 물론이고 저희 NGO 단체 제보에 도움될것 같아서 기획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떤 셀럽들한테 컨택을 해야 될까요? 피파파는 래퍼라고 혼혈이기도 해서 영어로도 대화가 될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계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셨을 텐데 최근 인스타 올라온 거 보니까 한국인 연예인이랑 한국에서 찍었는데 그러면 무조건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한번 컨택 해볼게요 이번엔 네 좋아요 그러면 각자 원하는 셀럽 리스트 해봅시다 완벽해요. 음. 아, 이게 인사전 조사하는 것도 요한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매일도 음. 영어로 한국어 두 개로 써야 하니까 음. 힘드네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긴 봤는데, 과연 <웃음> 셀럽들이 연락을 하긴 할까요? 이 사람들이 맞은데? 타라 어 뭐야 래퍼님한테 디임 답장 왔어요 네? 음. 저희 얼른 다른 셀럽들한테도 컨택 해봐요 네 저는 더 많은 래퍼들한테 컨택 할래요 좋아요 그럼 지금 빨리 셀럽 사전 보고서랑 인터뷰 매뉴얼 완성시켜서 성사시켜 봐요 네 좋아요 음. 음. 생각보다 셀럽분들이 답장을 빨리 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 한국에서 외국인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사회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제가 기획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될 줄은 몰랐어요 오마이 oh 가시 그 랩퍼분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외국분이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문화에도 적응 잘해서 어저 지금 그분이랑 인터뷰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오마이 가시 렛츠깃잇 유덕 언제 끝나요? 선생님들 <놀람> 좋은 아침이요 렉퍼님 답장 오셨네?